잘했어! 또! 잘하네! 다 알고있어! 다 알고있어! 알고 곱하기? 뷰 u 풀 완전 잘했어! 이, 이, 이, 이거잖아요? 어, 어. 어! 아 그러면 여기 두피가 1,7,3 두피가 지금 2,7,3가 17삼부, 나와있는거예요 그러면 이거 V0이잖아 이게 의미하는게 뭐라 그랬지? 그렇지. 그러면 어디, 여기서 뭘 찾아야 돼? 예요? 여기 그래프에서는 어디야? 0대1 때 부피가 예요. 뭘까? 예요. 그렇지! 그냥, 여기 뭐라고 써 있어? 숫자 줬어? 안 줬지? 예. 여기 뭐라고 써 있어? V0. 어. 그대로 써주면 돼. 잘하네. 그럼 V0으로 쓰면 돼. 이렇게요? 시어 뭐? 0 곱하기 213분의 1 어? 뭐? 곱하기 2 1 3분 진짜 잘한다 아 그러면 어! 그러면 몇 시야? 이렇게 1에 이렇게 나와요 어!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돼 V제곱일까? V0제곱일까? 틀렸어요 그렇지! 왜, 마, 쌤이 그랬잖아. 왜 먼저 찾아야 되는지 알겠지? 네. 아니, 답이 다 바뀌어. 그, 니까 얼음 나왔다 하면? 뭐 생각해라? 그, 저... 아, 저 이거 갑자기 기억나요? 그 문제 풀때저 1번으로 보자마자. 아, 틀렸구나. 뭐... 괜찮아, 괜찮아. 어, 얼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라? 응애일 때, 물든지 아니. 안... 어. 물, 얼음 나오면 뭐, 뭐 얘기하는 거라고? 얼음 나오면, 물. 그렇지. 부피, 물. 어. 1도 얘기할 거라고. 아, 1도, 1도. 어,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한다. 어, 그게 갖고 있는 게 뭐다? 물이다, 얼음이다. 얼음, 얼음이야. 어,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다? 부피가 크다. 그렇지. 잘했어요. 근데요, 원래 주스 같은 거는. 응. 그 예를 들 주스 얼음이고 응 음. 주얼로 할게요 주얼이고 어 주얼 주월. 주얼이고 주스가 어. 있어요 어 그러면 주스 그 뭐냐 주스가 더 밀도가 짧은 거고 주, 주스 주 얼음이 더밀도로큰 거고 부피도 큰 거고 그치 주스 얼음에 사실 물이 들어있잖아 네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지